쉬고 쉬고. 네, 여보세요. 어 그래? 어 경부라. 어 왜? 뭐 지금 우리 집으로 오겠다고? 어 아니 아니 알았어. 아버지 아버지. 그래 지아버 네. 네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내 여자친구가 지금 아버지. 한테인아드지러오겠 아버지. 금지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겠아니지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. 아버그 아버지. 아버지. 아버지. 아지기다고 넌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한 인석가좀 닦아야지. 이이 네? 녀석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해, 녀석아. 아이! 잘 닦으시네요. 다 아, 누우시고요. 예. 예. 자, 네. 네. 아이고. 아유, 아유, 공격적으입니다 예. 아유, 내가 고무줄이야, 고무줄이야. 아유, 잘닦으세 엎으시고, 엎으시고, 자. 네. 아이고. 다 밀었습니다. 아이고. 이야, 네. 정말 잘 미시네. 얼마예요? 2만원 되겠습니다. 예, 여기 있습니다. <웃음> 때 밀고 2만원 벌었네. <웃음> 근데 뭐 하는 거예요? 이상하게 때돈 벌고 싶네. 뭔 때돈이야? 아. 예? 예. 이게 아이고, 아이고 왔네. 어디 아이고, 어디 봐. 검은아 들어와. 그래. 어 그래. 그래. 아이고. 야, 그래 인사드려. 우리 아버지야. 안녕하세요. 아버지입니다. 그래, 그래, 그래. 아이고 이쁘게 생겼구나. 경부이는 집이 어디예요? 예, 저 신림 이동 쑥고에 살아요. 음. 아이고 그래. 둘이 잘 어울린다. 그래. 네. 둘이 어디까지 갔냐? 꼬뽀는 해 봤어? 손은 잡아 봤냐? 아 손은 잡았는데 아직 어. 뽀뽀는 제일... 아직 어리고도 것도... 어. 아, 왜 말을 못 해? <웃음> 손만 잡았어. 잡았다. 뽀 친구랑 같이 뭐좀 먹겠지. 좀, 좀 시켜 줘요. 뭐죠? 그래, 그럼 간단하게. 어. 부페 요리 시켜 먹자. 간단하네. 부페 요리 전문가를 불러라. 부페 요리 전문가를 불러야겠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페 요리 전문가. 부정 부페입니다. 아유. 음식. 네? 이 음식도 다부페된 거고. 네. 저희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. 아유. 전 음식 먹기 전에 손좀 닦고 갈게요. 그래, 그렇게 네. 해라. 아유, 그러면 아들님 이거 좀 도와주시고요. 어? 네, 네, 네. 아유. 아유, 준비를, 준비를 해요. 떡이 어? 이게 어우, 맛있네 이게. 이 사람이 상차리기김에 떡을 먹으면 어떡해? 배고파서 떡좀 먹으면 돼그래못 어떡하라고요? 드시면 되죠. 미운 놈떡 하나 더 주니까. 요아 들어올 때부터 되게 미웠습니다. 아 제가 밑상이에요부정부배 예, 예, 예. 음. 씨, 예. 근데 떡 말고 뭐 다른 거 먹을 건 없어요? 배고프시구나. 그러면 예, 예. 요거라도 드시고 계세요. 어 그래요. 예. 어, 정신이 물을 받아야 되겠네. 아이고. 어, 어디 갔어? 어디 한 거야? 나는... 이상하게 컵라면 숨기고 <웃음> 싶네요. 아이 무 소리야 이 녀석아! 아이고 떡을 비파 먹더니 이거 채 나봐 이거 속이 더부룩해요. 아이고 채하셨나 보군. 손을, 아유, 체하셨나 보구나. 네, 네. 손을 아유, 이렇게 좀 마시고. 어. 손을 두시고온동 네. 어, 옆으로 좀 돌리세요. 무너지지 이렇 해야 돼. 아이 고 자는 가 시발 해서! 정분이 네. 200원을 제가 선물 주문했어. 야 잘한다. <웃음> 택배가, 택배가 온다고 아이고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리습니다 아이고, 아이고. 누러십니까 네. 저런 거 국내 최고의 택배 전문가. 택견입니다 이거, 이거, 이크아 근데 주문한 이 확실히 왔어요? 야이게 네, 바로 이거, 이정이인데말이죠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이렇게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분 씨. 이거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몸무게 잡시다. 자 얼마나 갈까? 승리의 어? 어? 아, 몸무게는 비밀이에요. 어? 야 근데 그 수집하고 이런 거 보니까 내 고향의 딸 생각나네. 딸 같아 참. <웃음> 경분이 아버님이세요? 내가 애빌세. 아, 아, 아버님. 남자친구가 누군가? 제가 남자친구입니다. 응? 네. 살지 5분 됐어요. 저 친구는 누구야? 아들이죠? 이놈 어,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 해주세요. 내 눈에 부기 들어 갈때까지는안 됩니다. 아이고, 고여라 고여라. 야야, 아니, 고여라 고여라. 아이야 콩콩 콩콩 먹어 줘요. 먹어 줘야 돼. 아니, 이제 이 라면을 드세요. 아니, 콩도 떡이 좋아. 라면이 떡무리. 아, 둘다 맛있겠는데 뭘. 포르셨습니까? 예. 네. 결정! 맛대! 떡이다. 라면. 결정의 순간! 뭐 하는 거야 지금 o u w 야 n 이 to d r i 이 k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고 n o w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k n 이 w I d o n